사랑, 사 사랑, 사는 사랑, 사 사랑, 사안사하사니사잡사입니다아여러분사 오늘 제가 가볼 곳은요 목포의 양철지붕이라는 곳입니다. 여기 굴보쌈이 되게 맛있습니다 자 굴보쌈이 나왔습니다 아, 여기 김치가 진짜 죽여주거든요 네. 그래서 금액은 4만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굴보쌈이 나왔는데요 여기가 공간이 이렇게 좀 비닐 쳐져있고 좀 독립적으로 해가지고 잘돼 있어요 추울까 봐비는도 쳐져 있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분위기만 좋다고 제가 촬영을 다짐한 건 아니고 얼마 전에 제가 먹으러 왔었는데 었 정말 이게 맛이 너무 반했어요 김치가 진짜 너무 끝내줘요 그래서 이거 꼭 한번 촬영하고 싶어서 오늘 방문해서 한번 먹는 걸 영상에 한번 담아보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주말이나 이런 데 오시면 좀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거의 1시간 기다렸다가 촬영을 진행하거든요 예. 아, 근데 이 굴버스 하면 그만큼의 기다림의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김치가 이게 무슨 뭐 엄청 과 하지 않고 어, 보쌈 김치는 보통 약간 좀 달달하게 하는 집도 많이 있어요. 근데 여기는 달달한 맛은 없어요. 단맛이 좀 적당하게 들어가 있는 거고. <목소리> <목소리> 아. 이건 근데 사실 맛없기 힘든 조합이긴 하죠 굴 자체가 지금 또 훌륭하고 그게 담백한 맛하고 약간 좀 기름진 맛이 다 느껴질 때 나삭하고 좀 시원하고 개운한 김치가 딱 감싸주니까 와... 아... <웃음> 여기 진짜 술도둑입니다 아... <웃음> 이상할만하지만 사라지는 맛을 한번또 사사사 전복도 아, 하나씩 주는데 전복도 같이 해서 네개 같이 굴도 훌륭하고 뭐 수육도 훌륭한데 진짜 이 김치만 또 따로 사오고 싶을 정도예 이게 막 담은 김치 잊지 않은 거 팔국수나 수제비 해가지고 먹을 때 진짜 엄청 최고의 맛을 낼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입에 하나 꽉 차게 들어오게 하려면은 굴 하나하고 고기 하나 정도 더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꽉차걸 좋아하니까 자 사자수. 아 분위기도 좋은데 맛까지 좋다 금상첨화죠 진짜 아. 기번안주로주는이 북어 콩나물국 아~ 와 이렇게 또 깔끔하게 또 마무리를 딱 하니까 아 아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목포에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러 다니는 곳은 어떤 루트로 촬영을 하러 다니는지 최근에 제가 영상에 올린 갯내음이나 어, 이런 곳은 뭐 제가 직접 가서 맛을 보고 정말 맛있다 아, 이거 꼭 알려드리고 싶다 어, 라는 생각이 들때 직접 가서 제가 촬영을 합니다 무슨 소리 소음만 듣고 와서 촬영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직접 제가 와서 인들이랑 같이 먹어보고 정말 맛있을 시 와서 이제 촬영을 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저 목포에서 이렇게 좀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좀 먹는 음식들은 일단 제 입엔 검증이 됐어요 <웃음> 예, 입맛이 다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긴 절대 김치를 드실 줄 알고 굴을 또 드실 줄 안다 그러면 이 집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당당합니다 아... 보통 촬영 다니면서 혼자 이렇게 영상 촬영하면서 먹으려고 그러면 음식은 맛있어서 많이 먹긴 한데 술을 연달아서 계속 좀잘마시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벌써 지금 술이 좀 입에 자꾸 부르네요 아... 전복 씹는 소리 저 사실 이거 굴이 나오는 시즌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굴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생굴도 그러고 익힌굴, 뭐 찜굴, 뭐 구운굴 바다에서 나오는 거 너무 맛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또 사사사 와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오돌뼈도 단단하지 않고 그냥 씹네 그럼 쌈랑 비법 있는 건가? 래어 <웃음> 오돌뼈는 단단하네요 아까 부드러운 오돌뼈 하나 씹었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못 씹어 먹을 정도는 아니고 오돌뼈는한 번씩 확인하고 좀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안 좋으신 분들 오돌뼈 씹는 소리 와아 사사샤 와아 일단 맵싹 할때 콩나물 꼭 시원하게 역시 한국 대한민국 특별히 위대합니다 아직까지 뜨끈뜨끈해요 네. 촬영 시작한 이분 정도밖에 안 되죠. 벌써 소주, 소주 한병좀다 비워가요. 아, 아 전복장이다. <웃음> 아 진짜 고소해. 전복장. 전복 내장. 다시 오돌뼈 소리. 음 오늘도 맛있어 진짜 김치가 조금 작은 것들은 싸서 먹는다는 느낌으로 위에서 먹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찢어가지고 이제 감아서 먹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좀 가야 될것 같아요 다 사서 <웃음> 아이 감사합니다 <웃음> 와. 정말 못보 오시면 꼭 오셔야 될집 중에 하나 추천합니다 진짜 특히 이 주변 상권 여러분들 제 나이 때 3, 40대 분들이 좀 주로 많이 오세요 감성이 딱 이제 그렇거든요 근처에 술 드실 때도 많고 하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뭐 음식 드시고 하시면 후회는 안 하실 거라고 제가 상담합니다 여러분들 사사아 소주 한 병으로 도저히 끝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맥수 한잔 더. 한잔더 사라뜨려 보겠습니다. 사사사. 아. 15분 만에 지금 소주를 두 명째 먹고 있어, 지금. 혼자 먹는데. 아. 어 굴이 가장 먼저 떨어질 것 떨어질 같은데? 이 친구를 너무 안 챙기니까 서운해하겠다 말랭님 이거 시가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잘안챙기겠네 맛은 있어요도 짜장 맛에 좋긴 한데 아여러분 여기 촬영하 다가 옆에 오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저를 아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계산을 해주셔버렸어요 제 테이블을 아이고 아이고 참 그래서 술사마 한번 하고 왔습니다 근데 와 아이고 참 아유, 너무 몸둘바를 모르겠네 그래도 제가 가기 전에 안주라도 하나 좀더 드리고 어떻게 그리 그래 가야 될것 같아요 아우 서잔잔 또 그런데 자자자 자. 아 야, 음. 아, 우리 또 목포 저보다 이제 형님이시더라고요. 네, 우리 먹고 형님 사장님께서 사주셔서 오늘 이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네. 나중에 꼭 제가 술사주셨던 형님 바로 한번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아수아아 음. 하... 자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목포 로컬 분들의 맛집 양철 지붕 여기 와서 너무 맛있게 또잘 먹고 즐겁게 또있다가 또 집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남은 거는 제가 영상 마무리하고 좀더 먹고 네,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진짜 나중에 한번 오시면 후회하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손님이 하도 많다 보니까 웨이팅이나 뭐 이런 거로 조금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대 감안하셔가지고 조금 일찍 오시거나 평일에 시간 되시는 분들 평일에 한번 또 방문해 보시는 거 요거를 좀 추천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모두 진짜요?